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랄,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 지식보관소입니다. 오! 이번에는, 지난 컨텐츠에 이어서, 그, 버벌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2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냅가 씁쓸한 게, 이렇게, 막, 말 같고, 걸고 넘어지는 게, 페미니즈들이, 유독 쓰는 말들이 있어요. 뭔 말했다면, 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말을 못하게 해요. 다 가부장 성차별 성성 투마 여역 이거 그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야 아주 이걸로 뭐 누군가 반대 의 목소리를 내면은 이걸로 아주 겁박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그 이라크전 있었잖아 미국 주도하에 있던 때 페미니스트들이 쓴 칼럼이 있어 저 반전 메시지를 내면서 하는데 이런 뭐 가부장적인 문화가 문제다. 그러니까 어 미사일 쏘면 가부장적인 미사일 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게 다 가부장 문화 때문이다. 전쟁 미군 전쟁 중에 진짜로 이런 칼럼을 냈어요. 그러니까 토마호크는 가부장적이라 나쁜 거야. 어? 비판을 해도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갖다 붙이더라고. 특히 그 용어들이 있어.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쓰는 게이 여혐이란 단어죠. 대체로 여혐이란 프레임에 고생받았던 사회사회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기안 84부 뭐 나의 아저씨 드라마죠. 내리신 분들 한번 봅시다 자 이게 귀한 84가 이걸로 아주 큰 곤옥을 치렀어요 결국은 뭐 내용도 수정하고 뭐 그랬다는데 이장면 하면서 이게 뭐라고 걔네들이 해석한다면 봉지은이 남성 상사와의 성관계로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는 암시하는 듯한 장면이래 뭔 개소리야 그리고 대형 조개를 올라오고 깨무신 장면이 성관계를 은유주자식으로 표현했다 거의 조리풍이 음란하다는 수준이죠 테트리스가 음란하고 무슨지는 <웃음> 그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약간은 이해될 것 같아 물론 조개라는 게 그런 문어로 쓰이기도 근데 그렇다고 이 장면을 대놓고 그거라고 이제 규정하는 건 이것도 어이없지 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안 부끄럽나? 참 봅시다. 어 나의 아저씨 이게 처음 뭐 제작 발표회부터부터 말이 많았대. 딱 아, 그러면 n u t e 난리 났지 4 0대 남자 2 0대여 로맨스 그만 나이 차 많이 나면 이게 여혐인가 봐 그러면서 이, 이 드라마도 초반에 아주 여혐이라고 아주 그냥 공격을 받았어요 일단 4 0대 나이맞은 중년이 어린 여자 사랑하는 게그 여혐이래. 뭔 개소리야? 그리고 사치업자한테 아이유가 맞았거든요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전쟁 영화도 e s 여자...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 다큐멘터리 찍으면 그것도 여염이겠네요? 위할머니할머니들 폭행이 뭐예요? 훨씬 심한 거다았는데 어? 그런 걸다았을때 여염 다큐멘터리겠네요? 논리가 이래요! 왜 그런지 너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레이싱 걸 좋아하면 그것도 여염이래요? 어? 레이싱 걸 좋아하면 그게 여염이래 근데 왜 여염이라는 단어를 남발할까 아주 이제 <웃음> 싸움을 걸고 뭔가 논리로서 안될것 같으면 여염으로 그냥 아주 뒤집어 씌우면서 우겨요 근데 여혐이란 말이 아주 그냥 만능으로 쓰여 왜냐면 뭐 이렇게 반대되는 논리를 펼치면 아 그거 여혐이다 하면 뭔 말을 할수가 없어요 뭔 말을 할수 없어요 이거는 좀 약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한데 그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어, 혐오 발언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네오나치즘은 법적으로 나, 어, 나는 광장에 나와서 언론의 자유를 구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 얘는 잡혀가요 이런 게 있죠 몇 가지 인종차별적인 언어도 법적으로 처벌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인종차별처럼 여성 혐오라는 새로운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혐오 발언이니까 너네들 반대 논리는 자유가 보장 못해 너네 여혐 발언이니까 너는 무조건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받죠 거의 우격다짐인데 자 아까도 레이싱 모델들이 여혐이 대상이라고 아주 비판을 하죠 하면서 이거 레이싱 모델 없애라 이래요 레이싱모델은 여혐의 대상이라서 어. 근데 정작 레이싱모델에 대한 깊은 혐, 혐오감은 패미들이 갖고 있어요 이것도 한결레에 나온 기사야 레이싱 걸눈치고에 쓰는데 왜 거릴까 하면서 아주 트집 잡고 있어요 어? 성평등 어쩌고 하면서 왜? 이건 거의 코미디야 총각장근없고 청여장모이네뭔 개소리야? 어, 근데 이게 아주 개념있는 의견처럼 신문기사에 나오는 게 이제 더 이상 코미디가 아닌 게 돼버렸어. 그래서 개콘 없어졌잖아요. 너무 세상에 코미디. 대체로 페미니스트들의 그 의견을 보면은 뭐 레이싱걸이 여성 대상이라고 없애장하지만 그 기저에는 레이싱걸, 레이싱 모델들에 대한 아주 깊은 혐오가 깔려있어. 이미 유럽에서는 F1이랑 포뮬라 그 정지되어 있죠. 거의 레이싱걸들못 나와. 아, 폐지시켜버렸어. 걔네들 놀려. 이거 있겠죠. 뭐, 성상품 하면서 이것도 여성 혐오. 뭔 개소리야! 이분들이 졸지 일자리를 잃었어. 그래서 나와서, 집 TV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제 토론회 하는 거야. 근데 정확히는 이분들은 링걸이야. 링걸도 없었대요. 레이싱걸 없애면서 링걸도 같이 없었대요. 그 아, 라운드걸 있잖아요. 라운드걸. 이분들 같이 그냥 없애버렸대요. 졸지 실업자 되버렸어그 여성 위한다는그 여성 해방 문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현향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 아니라 남성 커뮤니티 레이싱걸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 삼각반으면레이싱만 만들면은 여자들이 그때 왜 남자들만 레이싱맨이냐 이거는 여혐이다 우리도 하게 해달라면서 레이싱걸이 다시 부활이 될 거다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 얘네들이 남자들만 독식하지 말고 여성당제하나 무조건 여자들은 뭔 개소리야? 아니 근데 그렇게 대부분 보면 시험 쳐서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직종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여성 할당제로 해서 여자를 일정 비율 뽑으라는 거야 이렇게 남자들만의 전유물로 만들면은 이제 여자들도 이제 여논리내서면서 어, 레이싱 거를 만들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레이싱 매니저란 직종이 아주 고소득이라 전제하겠죠 근데 실제로 레이싱 모델들 돈 많이 번대요 패션모델보다 대체적으로 물탑급 모델들은 패션모델이 더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대요 뭐야 뭐, 뭐 이건 그 근데 시민들이 여혐 운운하면서 없애자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집중에 있는 종사자한테 모욕인 거예요 왜냐면 레이싱 모델은 야동 배우도 아니고 화류계도 아니에요 엄연히 모델의 속하는 당당한 직업군이에요 근데 그쪽은 이걸 마치 응? 이 사람들은 무슨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만 하는 것처럼 아주 그러는데 혹시나 모델들도 다 이렇게 속옷 바람으로 나와요 유명하잖아요, 빅,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 모델들이라도 다 훌렁훌렁 벗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근데 물론 팬미터은 이것도 비판을 해요. 근데, 더 이상 그 몸매 자랑을 하고, 자기 몸매를 과시한다고 해서, 그거를, 아주 뭐, 음란하고 화도 하게 그쪽으로, 막치부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어요? 모델들도 당당하게 이렇게 워킹하고, 속옷서로 이것도 하나의 패션으로 인식했는데, 응. 미란다커가 바로 이 빅토리아 시크릿, 출신 모델이면서 이제 연예인으로 이제 활약하고 있어요 투시 시크릿 모델뿐이에요 인류 가수라 제가 보기에는 이효리씨는 인류입니다 탑 가수였잖아요 그분도 어, 이렇게 당당하게 화보 찍어요 인류 연예인들이 이런 노출을 하는 화보를 찍는 거는 이것을 더 이상의 예전 구식으로 응몽하고 뭐 천박하고 이런 게 아닌 여성의 아름다움을 어필하고 어, 세련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시대가 바뀌어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화보들 많이 찍은 거잖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 하고를 당당히 찍으면서 이런 거를 뭐 천박하다고 천한 걸로 생각하도 아닌, 아 당당한 몸에 대한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의 과시로 인식이 많이 바뀌고 바뀌어 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레이싱 모델만 이런 트럼을 비치고 당당하게 노출하는 거를 예전에 천박한 인식으로 다시 반동화 시키고 있어요 반동이 뭐였냐면 이런게 반동이에요 이렇게 이효리도 화보 찍을 만큼 몸매 화보 찍을 만큼 응? 세상이 변하고 응? 진보했는데 이걸 다시 음란성으로 규정하면서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엄연히 모델 직업뿐이기 때문에 관능미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몸매를 당당하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음란하다 규정하는 게 굉장히 신뢰예요 이효리 비미란다터이 이 사람들 당당하게 몸매 노출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모델로서 몸매 노출하는 거예요 성상품하다 남자들이 이걸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큰 신뢰예요 왜냐면 이분의 노출하는 게 이걸 목적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아니 엄연히 당당한 모델 직업군으로서 이제 그 여성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어필하는 건데 물론 그 남성들 의 커뮤니티에서는 뭐 사진 사진 그커뮤니티가 지들이 원남자들 모이면 원래 그래요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 밖으로 싹그 끄집어내면서 대놓고 말하는 게 바로 페미니즘이에요 그럼 이사람들은 기분이 이 어떻겠어요 일부 남자들끼리만 슬득하면서 하는 걸로 아주 람들이뭐 야동배우야? 그렇게 그러게 만든 직업군이군냐지쯤 되면 페미니즘은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분할라의통치하라 디바이드는 물 전략이죠 이것은 물을 영국이 식민지를 엄청 많이 거느렸던 그 예전에 미국 이전에 최고 최강국가였잖아요이 영국의 식민지 다스리는 원칙이었대요 식민통치 당하는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어야지 자기들 식민지배가 좀 용이해 저항할 힘을 빼뜨린 건 미리 그거는 이제 언어, 종교, 민족성, 일별로 이렇게 다그 분열시키고 싸움을 붙였어요 이게 영국께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역시 디바이드앤룰 전략이 되습니다 바로 지역 감정이죠. 그리고 경제적 개충화도 그런 거고. 근데 이젠 여기에 남녀 분할까지 조장하고 있어요. 지역 감정의 조장은 지역 분열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특한 정치조작에서 생겨나고. 둘째 그 조건은 그정치조도가 쪽수가 많은 지역이 출의 지도자입니다. 야 그래서 예전에 경상도, 전라도 분열시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라도를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됐어. 경상도 쪽이 좀 주류가 되면서. 그래서 편에 갈라버리면 당연히 그 분야를 통해서 얻은 표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지역감정을 더조장하고 이용해왔어요. 어린이들은 잘 이해 안겠지만 그 3, 2, 30대 이상은 무슨 말인지 알거예요 이건 좀 말하자면 기니까 더... 남녀 갈등 조장 역시 과거 정치주도들의 지역감 등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 비슷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남녀가 없음 어, 교장 역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고요 그중 투표가 많이 되는 쪽에 이익을 대변할 것이란 환상심으로써 을 권력이 잡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정치권의 지도자가 되면 이제 여성들 쪽에 권익을 보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표를 줄 거다 이거예요 어. 물론 남자들도 물론 그런 여자들보다 뭐 적냐 그렇진 않은데 남자들은 대체로 이걸 그렇게 대동단결을 안해 그래서 여자 쪽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투표가 많이 예상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성 위주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데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 붙이면서 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 과정이 또 공정하지도 않고요 다시 한번 언어적 공작은 언제 정치공작에 선행한다고 볼수 있죠. 아까 봤잖아요. 뭐, 시대 고침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정부가 나서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조리안을 만들고. 그리고 항상 페미스트계는 니 반드파의 논리를 여성이라고 있는 언어 독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논리나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보면은 요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뜻 떨어진 지 콩꿈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성부 하는 짓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 많죠. 이거 다 지금 뭐그 말이 길어 결국은 그쪽에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이쪽에 표를 준다 이게 놀래요 정의가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정치의 상황은 뭐 정책적인 당위성보다는 여러 집단간의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었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 정의현과 윤미향의 행적을 보면 이게 어떻게 언어적인 공작 버블 엔진니인이 이익으로 결됐는지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현에서 역시 언어공작을 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야노골적으로 성노예로 부릅니다 근데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말이 너무 허치스러워서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언젠가 이제 성노예란 표현을 쓰기 시작해서 이걸 아예 공식적 용어로 만들어버렸어 근데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결국 그것도 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 위안부라는 단어는 이미 구체적으로 통용되어 있던 용어였어요 뭐 이거 일본말이냐 했는데 에이씨 뭐이것도 길어지니까 내가 얘기 얘기 얘기 안하고 근데 어쨌든 윤미향과 그 일당은 의도적으로 성노예라는 아주 적나라고 원초적인 용어를 퍼뜨렸고 이거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의사에 반한 것이고 왜 그랬냐면 오직 후원금모금의 극대한 를위 용어이다. 후원금 모금도 어떤 광고 효과가 나야지. 근데 광고라는 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돼. 광고에 성적인 그 기법을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눈에 띄고 귀에 띄는 센세션 하는 말을 써야 돼 그래서 위안부란 말을 성노예로 바꿨어요 이게 뭐 일본의 그잔학성을더 알려주는 정확한 용어다 뭔 개소리야 근데 생각해봐요 그 싫었던 기억을 성노예 성노예 이러면서 이제 대중들 앞에 나서고 싶겠어요? 아 일본놈들도 얼마나 찔리면 위안부라고 돌렸겠어요 원래 그 당시 위안부를 일본은 위안부를안 불렀어요 그때 부르는 용어 뭐냐면 조센삐에요조센삐 그게 걔네들이 원래 부르던 용어야 어, 상대방 생각해서 위안부란 용어로 그놈들도 어, 양심에 찔러더니 그런 말을 만들어서 쓴 거야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 아주 그냥 지들 거 아니라고 막 써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 어, 할머니 중에 그런 거 있으면 또는 그 예전에 정말 조선시대 때 노비 출신였다 사람 있으면 누가 노비 노비 그중에서도 뭐 성노예 이러면은 스파르타 날달려가지 역사에 잡고 싶지? 근데 이젠 이게 아유 위안부를 대체하는 용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 그렇게 해서 후원금 모금은 많이 이루어졌나 봐요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이 돈은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웃음> 이렇게 해서 버벌 엔지니어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것이었냐 하는 걸 이제 결론이 거의 났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사실 이거 말고 더 많은 예를 들고 싶었어요 근데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 요렇게 정리하는 걸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 이상의 얘기는 그,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Right now.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